근데 마트가 따로 없대요. 차박갈 거라 세팅하기 전에 지금 마트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하나로 마트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농협 안에 엄청 작게 마, 마트? 마트도 아니에요. 엄청 작게 슈퍼가 있어요. 오늘 우리 툴인가? 이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어? 왜? 어? 왜? 아니 물 먹어. 물참먹 뭐, 거야? 아 우리 강아지? 강아지 거기서 뭐 할까? 왜 거기 있는 거야? 맛있을 거 없구나 조심조심조심 <웃음> 김선지입니다. 너무 늦게 인사했죠. <웃음> 아까 마트 가고 하느라. 어이? 귀염둥이 뭐지? 귀염둥이 뭐야? 아까 마트 가고. 어이? <웃음> 귀여워. <웃음> 누나도 올라갈까? 알았어. 마트 다녀오느라 한 30분이 더 걸려. 어, 어, 어. 어. 신났어. 어. 지금 세팅하고 나니까 어. 어. 6시가 됐어. 요강 갑자기 신났어. 어. 뭐지? 이 꼬리 텐트는 치려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그래서 꼬리 텐트는 안 치고 잘때 그냥 문을 닫고 자겠습니다. 형, 나 설거지하고 올게. 알겠죠? 기다리세요. 담댕이 씨. 안녕 <웃음> 나 기다렸어요 <웃음> 아이고 드디어 앉는다 아이 좋다 너무 좋네 그치? 저 쌀쌀해져가지고 전골을 먹고 싶어서 기승전골? 대창을 한번 대충 쳐서 넣을게요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국물 남으면 내일 아침에 동산이 넣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끌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냥 스톱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구이가나는 너무 안 끌어요. 이제 조금 끓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 몇 시야? 지금 7시 10분이야. 야채 안 씻어도 되겠죠? 다 그냥 넣는데 제 사이트 옆에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긴 한데 전자레인지가 없더라고요저밥 돌리고 올게요 역시 캠핑은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메리골드 차였던 것 같아요. 집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뜨거 아까 배고파가지고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무슨 벌레가 이렇게 날라내지 그런지 좀 체한 것 같아요. <웃음> i <laughs> not... 사이트를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캠핑장을 단체로 어, 빌리셨나봐요. 입시를 어, 한두 명씩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